좋대. 예예. 가지고 예예. 여기 있는 것을다 드려버리고 막나도 드려버리고 내려놔야 되니까 다 드리고 저는 이제 봉사 다니면서 예예. 여기 오시는 목사님을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리고 예예. 제가 이제 그동안 에 쌓아놨던 노하우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 오시는 목사님 도와드리고 예예. 전도하는 데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봉사 다니면서 찬양 봉사하고 요양원에 봉사 다니면 이제 그럴 계획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제 좋은 분 오시면은 예 여기 다 드리고 가려고 지금 꼭꼭그 뭐,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용도로도 아, 그렇죠. 뭐, 여기는 이제 예. 다른 분이 어떤 분은 그 어, 교육관으로 쓰려고 예, 예, 예. 무용실로도 쓰려는 분이 있었고 예, 예. 한 분은 이제 화가인데 화가 작업실로 쓰려고 오, 괜찮네요. 분은. 예.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여자분하고 지금 의견이 통일이 안 돼가지고 지금 옷을 어, 허드셨아오시려고 아, 거의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교육관으로 써도 좋고 또 어, 철기들뭐양이 되게 교회로 써도 좋고 그런 예, 게 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으로도 써도 좋고. 그리고 이제 주위가 지금 소나무밭이 쫙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제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예. 여기를 활용도가 지금 카페로도 또 저수지가 또 보셨죠? 아시는지 예, 예, 예, 예. 모르는데 예. 강 같은 저수지가 있잖아요. 예, 예. 이 저수지가 강이에요. 강 같이 생겼는데 예. 저수지에요 그리고 이 전망이 우리 2층에서 쫙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거를 2층에 올라가서 이제 카페 같이 여기 해도 되고 이제 다용 한 세네 가지로 용도를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카페로도 쓸 수가 있고, 교육관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도 쓸 수가 있고, 기도원으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전부제 오셔가지고 이걸 활용을 잘... 제가 원래는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연세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 지금 나이 지금 70대. 아이 <웃음> 이렇게 이제 봉사 다니니까 좀 이렇게 젊게 예. 네, 보이게 다니긴 한데 실제 나이가 7 4이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네. 아, 예, 예, 좀 젊게는 아.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아직 봉사할 만큼은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아. 봉사를 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제가 지금 한지 4년 됐거든요. 지금 예, 예. 은퇴를 합니다. 복사가. 예. 은퇴를 하고 그래서 여가 지금 뭔가 와서 해야 되는데 좋은 분을 지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좀썼으면 좋겠고 교육관으로 누가 자기 교육관으로 좀 써도 되고 그다음에 기도원으로 써도 되고 네, 그렇게 또 카페도 하실 분은 또 카페로 써도 되고 여기 전망이 좋으니까 그래서 예, 예, 예. 저수지가 지금 여기가요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와요. 그리고 또 의외로 또 청정지역이에요. 네 청정지역이 굉장히 예, 예. 깨끗해요. 여기, 예, 예. 여기만 지금 냄새안 나는데 예.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정지역인데 저수지가요. 겨울에는 저희가 이제 물이 밑에서 올라와요, 저수지가. 어, 아 깨끗한 물이네. 그래가지고 물이 저기 아무리 감으로도 마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 낚시인들이 엄청나게 온 데다가 겨울 되면은 저희가 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얼음 낚시. 네. 예. 구멍을 뚫어놓고 낚시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 보면 자, 보니까 싹 감을게 파리 대 앉은 것처럼 사람들이 막 앉아가지고 아 구멍 뚫어놓고 거기 낚시를 하는 거야. 아, 장관이네요. 그래가지고. 그러죠. 그고 관광버스가 막 주말 때는 네 대씩 막 이렇게 와요. 예. 낚시 얼 어 낚시 저는 응. 낚시를 잘 못하는데 엄청나게낚시로와요녹사님 카페도 괜찮아. 저기 한국 딱한번 더. 어, 스폰 네. 아, 어떻게? 그 그럼 이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요. 네, 아니, 상관없죠. 제가, 이거 아, 편집 없이 그냥 올릴게요.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그 이제 조각배라는 곡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곡인데 뭐 하나 해드릴까? 많이, 아, 많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한마는 대도. 어. 한마는 대도가 야, 진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게 참, 참, 전도시네, 참 전도. <웃음> <웃음> 아, 훌륭하네, 아니,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아, 갑자기 시켜가지고. 아.